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힌 세상, 익힌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제 목소리 이상하죠? <웃음> 아, 오늘, 저기, 막, 녹음을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냐고 물어보신다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어,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솔직히. 좀 목도 아프고, 몸도 기운도 없고, 열도 조금 나고, 어, 약은 먹었어요. 약 먹어서 열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제이큰이 이 세상 이큰 타로가 라디오 타로 아닙니까? 제가 될수 있으면 항상 이 뉴욕 시간으로 5시니까 한국 시간한한 6시쯤 될란가? 어 서머 타임 때는 좀 바뀔 수도 있고 암튼 그 시간에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누구하고 꼭 약속은 한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라디오 타로를 열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 지키겠노라, 라고서 이거 딱 이걸 갖다가 해놓은 건데, 처음에뭐 뒤죽박죽이었죠. 어. 근데 이제 갈수록 체계가 잡혀가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그 뭐지? 어. 애절한 마음들? 어, 나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는 애절한 마음들을 갖다가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내서, 힘을 내서 리딩을 합니다. 아 그러고요,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제그이큰 세상 이큰 친구들 그 카톡 그 소통방 운영하는 거 알죠? 거기서 1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웃음> 아, 처음에, 소, 그, 소통방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어, 왜냐면 제가 밑에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으니까. 진짜.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음, 근데 이제 그것도 한석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물 몇 명이 모였는데 참 좋으신 분들만 어, 가득 들어와 계신 것 같고 음, 드디어 1호 커플이 탄생해서 너무 기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어, 외국 영화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 이렇게 머리통에 이렇게 키스를 쫙 하잖아요. 어,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한방 눈이 펑펑 오는 날 내게 홀딱 빠져서 머리통에 키스해줄 사람 응! 음. 그러니까 내 머리통에 키스해줄 사람을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 누가 내 머리통에 키스해줄 제발 좀 어, 제발 좀 구페 지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와 운명의 소리가 나네요이 <웃음> 아, 운명의 소리 그림만 보고 뽑다가는 망할 수 있어요 잘, 진짜 잘 뽑아 이번에는 음, 잘 뽑아 왜냐면 아, 자꾸 구페가 나와서 진짜 리듬하어서 깜짝 깜짝 놀래요 제발 구페가 나오지 말고 제발 유페 유페 그만 유페 나옵시다 우리 응. 요놈, 요놈이 나를 뜨는 게. 네, 보기 좋게 놨어요. 여러분 카드 고르시라고.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아, 그렇게 고 노파심에서 드리는데, 만약에 카드 내용이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맞을 수 있고, 혹시 맞았는데, 어, 맞았어. 맞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싫어. 어, 난 정말 진짜 구패 너무너무 신나 두드레기가 될것 같아요. 하면, 동쪽에다가 침을 세번 뱉으세요. 음. 그러면 돼. <웃음> 왜냐면요, 이 카드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꾸 재회 카드가 계속 나오면은 언젠가는 그게 재회가 되더라고. 응.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한 달을 뽑아도 재회가 나오고 두 달을 뽑아도 재회가 나왔는데 벌써 몇 달째 재회다. 라고 하면은, 죄가 될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맴도는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주변을 잘 살펴봐. 음, 여러분 친구한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 안부 묻고 다닐 수 있어. 음. 근데 만약에 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어, 아침에 동쪽에다가, 어, 침을 세번딱 뱉고,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지세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에다 던질 때 그냥 던지지 말고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던져요. 어, 그게, 그, 뭐, 미신이기는 하지만,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대요. 암튼, 아, 몰라. <웃음> 그냥, 저기, 뭐, 간절함은 통한다, 라는 거 있잖아요. 가끔은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조상에 돕는 사람들은 통해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돕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써먹어 볼 만한 방법이라는 거지. 네. 암튼, 저는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yeah. 1번 카드 아,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감기 때문에 어, 목소리가 어, 그닥 좋지 않을 수있고요 어, 코가 가려워서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어,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뭐더라 <웃음> 자, 어디 봅시다. 음, 한방 눈이 펑펑 우와, 펑펑 오는 날 내게 홀딱 빠져서 머리통에 키스해줄 사람. 컴만여 맨, 머통맨 어디 머통맨이 나타날까요? 그머통맨이 나타난다면 누굴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요즘에 저 바, 바쁘신 것 같아. 어. 뭐 무슨 뭐 모임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런거 있잖아 그뭐 회사나 아니면 이런데서 이렇게 모임들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변사람 도움을 받아서 하던지 뭐 그런거 같은거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이 음 그런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노는 일 있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어떠한 뭔가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파티 같은거 어, 스몰 파티 같은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런 것 같아 연말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 일본, 일본 카드는 음아 저기 막 <웃음> 알죠 여러분. 음이이포 소드가 그런 거잖아. 지금 이런 걸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음이런 아니면 이런 걸 하는 도 준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지. 어, 그냥 쉬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변의 분위기가 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럼 난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분위기 전환도 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꿀꿀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카드상 보면 아, 선생님 말 하지 마시고요라고 가끔 어떤 사람이 어나 어, 그럴 때들럴때 때 마음 스트레스 받 아, 스트레스 아니 상처 받는다. 그게 아니라 여기 카드에서 보면은 나가면 즐겁다라고 나온다라니까 내 생각 아니라니까 내가 왜 쓸데없이 리딩했다 내 생각을 말하겠습니까 <웃음> 아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런 댓글 들으면 내 기분 안 좋아요 어, 막 지적하고 막 이러면 아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도 내게 지적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 <웃음> 막 지적질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기분 나빠 나도 지적질 막 해주고 싶어 <웃음>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 있잖아요. 어, 그거 갖다가 구축을 해나가긴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요. 한번 이렇게 물갈이 같은 거? 어, 물갈이 같은 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야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지금 이러한 와중에 그런 것 같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거이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나 뭐이거 있잖아요. 신년계획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척척 뭔가를 갖다가 어, 계획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치. 내인생에 런칭을 하려 그런다 그러나 안다 아, 누구한테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인생에 런칭을 하는 거지 뭐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해가 음, 해야 될 때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왜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음, 그렇게 놓고서 왜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 여러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두고서 어, 다가갈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죠. 음 그런 거 같다 이거는. 음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음, 어떡하면 좋아. <웃음>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무슨 얘기요? 라고 하면 조금 그, 허심탄회한 얘기? 어, 허심탄회한 얘기들?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게 무엇에 관련된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요, 음... 이, 저기, 막이게 저거 같다. 어. 재해, 재라기보다는 아, 재회는 재회다. 재회는 재회인데 이게 어떤 재회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재회라고 해더라도 우리가 국민학교 동창을 갖다 다시 만난다거나 중학교 동창을 다시 만난다거나 내가 보면 여기서 어떤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 아니 뭐 그런 제 개인적인 그 스몰 파티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꼭전 남친 전 여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 과거의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어 한때는 그런 거같아 대화조차도 시도 제대로 시도해 보지 않았던 사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그때 그 당시에는 좀 너무 지치지 않았나? 어, 내 상황이, 내상황에 누군가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눠볼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 왜 아니었을 수도 있냐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응? 뭐, 여러가지, 내가 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이별의 아픔을 겪어서 했는데, 눈치 없이 그냥, 어, 미야해미야 이러면 진짜 패 죽이고 싶지. 어, 그런 거예요. <웃음> 좋다는데 너무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취소. <웃음> 아니 그런 거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들이 어, 살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선생님 왜 그게 돌아오는데요? 라고 하면 은 하나의 무슨 그런 거지. 어, 새로운 어, 새로운 그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과거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3년 간의 주기든, 1년 간의 주기든, 아니면 10년 간의 주기든 사람마다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리듬이.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가 끝났다라고 봐요.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기가 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람들, 어 과거에 나와 못다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음, <웃음> 어, 죄송해요. 아, <웃음> 음, 죄송, 죄송.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음, 세어그과거에 사람들의 부활이라 그래야 되나? 어, 어, 선생님 싫어했데 그런 거, 그런 부활이 많고, 어, 그냥 과거에 아쉽게 스쳐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어,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남친 됐든? 여친이든, 이렇게 사귀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물론 뭐,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울리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어느 정도 저기하고, 이제, 뭐지? 공, 그, 그 공기를 갖다 바꾸는 거지 음, 새로운 사람들로 좀 이렇게 교체를 갖다가 시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이게 교체 돼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생각은 생각은 좀 많은 것같아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는 썩 흡족하지는 않았다 음. 부족하지 뭐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 흡족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한 번은 내그그 그 어장을 갖다가 어, 물갈이 어 물갈이를 할 때는 되는 것 같고 물갈이 할 때는 된것 같고 그렇지만 어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뭐 어떤 걸까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들은 많다 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적에 카드상 생각은 하더라도 음 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주변에 어 저기만 두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비단 남녀 간의 인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음 나쁘지 않다. 왜요? 라고 하면 은 거기서 어떠한 연인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음내 생각이 아니라 이 카드상. 음. 가드상 거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삐그덕 삐그덕이라기보다 의견의 불일치 어, 생각의 불일치 어떤 불일치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음 저기만 좀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것은 없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건데 뭐... 결과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어, 결과상은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물갈이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 그리고 연말에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갔을 적에, 어, 그것도 괜찮다. 뭐, 뭐가 괜찮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한테 특별히 해가 될 것도 없고, 어, 그리고 거기서, 어, 어떠한, 음, 사람을 만날 것 같다. 어, 그럼 그게 뭐 통키냐? 어, 머리에다가 키스해줄 사람이냐? 어쩌면. 음 근데 그게 그~ 일시적인 건지 어~ 일시적으로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한 뭐~ 통키인지 아니면 진짜 나하고 오래도록 어~ 가, 함께 가고 싶어서 뭐~ 통키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근데 어떠한 마음의 변화는 생기는 건 맞다라고 봐 어~ 연말 파티나 이런 데서 음, 그러니까 뭐 나가고 싶지 않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러다 그러대요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이미 저기 막계 저기 막 계획하고 있잖아. 어그 계획한 걸 갖다가 실행하는 면에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게 되면 자충우돌할 수도 있으니까 어,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저거 있잖아요. 인, 여러분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덕이 있어. 음. 다 망쳐놓은 일에서도, 뭔가한 줄기, 그, 그, 쥐구멍에 벗든다 그러면 그게 맞는 표현인가. 그러니까 하여간, 조그만 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구명줄이고, 동화줄이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항상 그러한 구명줄에 나타났다라고 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당탕탕탕 하고서, 어, 어, 그, 저기, 막, 조금 서두르는, 이게 서두르고 싶어서 서두른 게 아니라 내 감정상, 내 감정상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약간 실수도 생겨나고 그러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분들을 도와주려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손길로 인해서, 그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물을 쏟았는데, 물을 갖다 준다, 이런 거 말고, 어떤 뉘앙스인지 알죠?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볍게, 그, 주변, 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라는 거지. 처, 시작은 가볍다, 라고 봐요. 어, 뭐, 친구처럼, 뭐, 이렇게? 내가 아까도 했잖아. 그, 물갈이가 되는데, 몰랐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지. 음, 어느 정도 안면은 있는 사람들하고, 어, 물갈이가 되지 않겠나, 라고 봐요. 음, 그래서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아, 어... 글쎄, 어, 시기와 질투만 조심하면 될것 같다.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갈이가 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전에 어, 저기 뭐야 시기 질투로 인한 구설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것만 주의하라. 음, 그러면은 어 괜찮을 것 같. 음. 그, 저기, 뭐, 어쩌면은, 어, 그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뭐 통키 생길까요? 머리에다 키스해줄 사람? 아마도, 음.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 물갈이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갈이가 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적인지 몰라 그런데요 어, 한 사람은 건너내라 한 사람을 건너래라.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어,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관계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은 그냥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어, 구설이 생길 수도 있다. 구설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이게 연말에 그 흐름상 어, 그 어떤 그런 파티에서 만난 사람하고 어, 그사람의뭘 뭐, 뭐 통쾌해 주냐 어해 줘요 그렇지만 그게. 단발성이라는 것이 단발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 조금 노이즈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도 확 떨어지고 그래서 한동안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물갈이를 하는 게이 사람 때문에 물갈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물갈이를 갖다가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카드가 다른 걸로 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갈이 하는 도중이고 여기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 더운 물과 찬물이 뒤섞이는 거 깨끗한 물과 흙탕물이 뒤섞이면서 나타나는 깨끗한 물과 흙탕물이 뒤섞이면 다 흙탕물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흙탕물이 바닥으로 쫙 가라앉아야 이게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이 물갈이가 될때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나게 심란하고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가리기가 가가리 힘들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한 번이 그게 지나가고 나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텀이 지나가야 된다 응, 물갈이 할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어디 봅시다 카드 삼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나왔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나왔는데 어,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갈이가 되는 시점에서 어디 봅시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어, 득이 될까요? 좋게 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될까요? 좋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그렇다고 하네. 음, 그렇다고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어, 일단은 어 어떠한, 음, 시작을, 시작이라기 보다는, 그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뭐 부정적이다기 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 사고로 갔다가, 어, 사고방식으로, 어, 그, 만, 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맛집을 다닌다거나, 어, 맛집을 같이 다니고, 어떠한 문화생활 같은 거 같이 하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럼 그 사람하고 괜찮냐, 좋, 좋냐, 나쁘냐, 라고 본다면은, 어, 어, 보셨어요? 뭐, 통키? <웃음> 네. <웃음> 머통키, 뭐 당첨이요! 어, 그니까, 한 번, 그런, 그, 물갈이가 나고 나서, 거기서 남는 사람이 나와요. 남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어떠한 그, 문화 데이트를 즐기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 네, 1번 카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웃음> 더 나중에 더 다음 거는 그냥 나중에 찾아 굳이 그 이, 지금 왜냐하면 그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헤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응. 근데 조심할 조심할 거는 있다 뭘 조심하냐라고 하면은 무작정 육체만 원하는 사람 음. 응. 그래도 여러분하고 어, 맛집도 찾아다니고 어떠한 그뭐 박물관도 가고 어떤 콘서트장뭐 이런데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조금 알아나가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 그것도 하나의 투자잖아.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 투자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어, 육체적인 거를 갖다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몸만 원한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만 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알고 여러분들도 그때 코드가 그게 필요했다면 은 상관이 없지만, 그사람의 어떠한 강요나 안 해주면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게, 어, 이게 찐일 수도 있잖아? 어,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식의, 어, 잠자리는 갖지 말아라, 라는 거죠. 어, 잠자리를, 그게 단적인, 그, 그니까, 그냥,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즐거워서 하는 거면 어, 상관없다. 그렇지만 끌려가는 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서 한 번에 물갈이가 된 후에 초, 어, 그 저기 막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나오겠다. 그 사람하고 어, 괜찮다라고 봐요. 어,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내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 좋았을 때도 불구하고 카드를 더 뽑은 이유가 바로 이 카드 때문에 그랬어 새롭게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방운이 펑펑 오는 날 응. 내게 홀딱 빠져서 머리통에 키스해줄 사람 누굴까요? 아 여기는 올것 같다. 어 보여요? 신나? 예스! Yes, so. yes, so. 하고 달려오는 사람 있네 음. 달려오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어, 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봤을 적엔 주의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고 봐요. 달려오는 건 그냥 어 지가 좋아서 막 달려왔지만 어, 좀 말이 많다. 어, 말이 많고 이 사람은 뒤끝이 있다. 근데 뒤끝이 대단한 뒤끝은 아니야. 어, 약간 초딩초딩한 뒤끝? 어, 그렇게 놓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는 걸러. 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수 있냐요? 그러면은 애가 잘어 음. 잘다른 건 뭐라 그냐면 러 말은 딥다 많어 말은 딥다 많고 막 그런데 애가 잘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음. 좀한한 한 텀은 걸러내야 될것 같아. 음한 텀은. 그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어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뭐지 쇼텀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한두 달 서너 달 사귀는 관계라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어떤 피해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있어 오케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 걸러내는 게좀 좋지 않은가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이 사람 하는 행동 때문에 음. 그래서 그래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어, 마음이 크지가 못하다라고 봐. 음,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은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음, 감정을 쏟아 부을 수 있지만 그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공산이 커. 어, 왜요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고백할 거예요. 달려올 거예요. 축하해요라고 그러는데 I don't think so.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휘저놓고 가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책임을 안 져요. 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음, 멍멍이 베이비 일수 있다라는 거야 멍멍이 베이비 어, 멍멍이 뭐야 어개 베이비는 뭐야 어 새끼 어, 여러분 마음을 막 휘셔놓고 가는 어, 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놓고 갔을 적에 남겨진 사람이 받는 그 마음의 데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자책감이나 뭐 자괴감이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어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그냥 성격이면 뭐 상관없다라고 봐요. 어, 상관없다. 그냥 나이스 트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사람은 뭐 단편적으로 보고 어떻게 알아.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글을 쌓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들이 홀딱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좀 귀여운데도 있고.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뭘 하나를 원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진짜, 진짜,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어. 그걸, 그걸 못 가지면 잠이 안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그걸 갖고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그치, 그, 뭐지, 그, 뭐지, 그, 그 뭐, 쇼텀 업무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음, 애를 쓰는 거라라는 거예요. 애를 갖다 엄청나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스윗하게도 하고, 어. 오만가지를 다 한다라는 거지 멋있는 척도 해보고 어, 혜미 어,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어, 머뭐 통어 그치 머리통이 키스 왜 못해 어. 뭐 원하는 데가 어디야 다 해주겠어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다 뭐냐 라는 거야 응. 어. 어, 약속을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면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냥 그냥 허허 웃고 그냥 즐겁다 그 시간을 갖다 즐겨 그 사람이 말하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고 어떤 활기차고 그리고 어쩔 땐또 로맨틱하고 그런 게 있어 그냥 그 분위기만 즐길 수 있으면 그 분위기만 즐겨라 라는 거지 음. 어,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이 성격이 그래 맞아 그리고 얘가 입이 싸요 입이 싸기 때문에 어떠한 이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나면 동네방네 가서 불수 있어 음 불고 다녀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뭐하고 그럴까지는 오케이인데 육체적인 관계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왜 떠버리다 어, 다 떠버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은 얘는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뭉겨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떠벌리고 다녀. 그게 날 꼬시고 어쩌고 저쩌고 음,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나의 치부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는 거지. 가능하면은 솔직히 너무 뭐밥 먹고 자꾸 어울려 다니는 것조차도 저는 피하라 그러고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얘는요 뒤끝이 안 좋게 헤어질 수 있는 애라는 거지 음,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나이스 추라이하고 그냥 사람들을 알아나가고 하나의 나한테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거면은 어, 상관 없어 그렇지만 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얘는 아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은 여러분을 갖다가 그 SNS 상에서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왜어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음그좀 마음이 잘다, 어, 마음이 잘다라고 봐요. 그걸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뭐 마음을 두고 떠난다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 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냐 어, oh, 우노난 no. 아니라고 봐 왜냐면은 지금 이 카드 어디에서도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마음을 두고 가는 거냐 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이루지 못했잖아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하고 그걸 놓고 간다 라는 거지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여기 나온 카드가 뒷받쳐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왜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너어받는다라는 거지 음. 사랑의 고통이던가요? 난 그거 뭐 사랑은 고통 아니에요 사랑은 편안함이고 즐거움이고 배려예요 음. 근데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나? 아니지 이 사람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간다라고 보는 게더 정확하다라고 봐요 음 물론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카드의 흐름상 음, 그렇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음 그거 있잖아. 그뭐 대인기피증?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경중에 따라서 좀 달라. 그니까, 러 사람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털털하고 그러면, 아이, 개야, 지져라 아이, 그, 누가 욕을 하면, 아이,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쌍방 얘기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봤을 때, 여러분의 성격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허, 어, 속으로 막 바들바들 떠니까, 깜, 막, 뭔가 바스락거려도 깜딱깜딱 놀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이 약해서 이이 이 인간이 이딴 식으로 한게 아닌가 싶어 음.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그냥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 음, 한번 휘젓고 휘저고 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어, 저기 뭐야 한동안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그럼 머통키는요? 뭐 머통키 뭐 해주겠지! 당연히 해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응. 어. 이, 거는요, 그닥 좋은 머통키는 뭐 아닌 것 같아. 음, 머통키가 뭐 뭐냐고 머리통에 키스. 그, 영, 미국 영화에서 보면 잘생긴 남주가 여, 자 여자, 여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면 머리에다가 키스를 갖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꾹 눌러주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머통키. 뭐 응.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참, 음, 에어라고 하면은 아 얘도 좀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요요라고 하면은. 어이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건 아닐 거야. 어, 어떠한 어,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얘 성격 자체가 어, 얘 성격 자체가 어, 상대방한테는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왜어라고 하면은 너무 지맘대로다. 어, 배려심 같은 건 없다. 그 배려 언제 어 아, 네 어디까지 했더라? 아, 아무튼 그냥 이땐쭉 이어갈게요. 음,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도 계속 어 이게 관심인지 아니면은 성격이 조금 그렇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와서 깐족되든지 뭐둘중 하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느 정도로 안정기에 접어들 적에 어,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라는 거지 근데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에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이 사람 뭐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는 사람이에 내가 안정기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어떻게 알고 그 때를 딱 맞춰가지고 진짜 어 퍼펙트 타이밍에 연락이 오지 누가 반긴다고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래도 가, 어 어 저기만 들은 척하지도 않을 것 같아. 어, 왜냐면 들 척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왜냐라고 하면은 깐족거릴 거다라는 거지. 깐족, 깐족, 어 그럴 거라는 거지. 근데 뭐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 여러분들하고 그냥 조금 발전적인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해가지고 연락을 한 건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음 진짜. 이게 현실적인 대안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왜요라고 하면은 사람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어, 비현실적이다라고 봐요. 비현실적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이 사람하고 어떠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거그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이는데요, 나는? 나는이 아니고, 이 카드에서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그렇, 예,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어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음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어, 그 무슨 어, 맞아. 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나가시는 게 좋아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만일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렇잖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번을 갖다 상처를 이미 줬잖아 구패냐 뉴패냐 라고 보면 얘는 뉴패예요 구패가 아니야 어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볼 겨를이 없이 이 사람을 사귄 거잖아요. 어. 이 사람을 갖다 사기 사겼다 보기도 애매해. 왜냐면 어떠한 사겼다라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니까 내가 그랬잖아. 계절의 그그 그, 그, 계절의 특성상 어 계절의 특성상 어떻게 하다가 어, 급발전된 관계가 아니었었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 인간 때문에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쯤에 다시 뭐 연락이 와가지고. 까부작까부작 된다라는 거지 까부작까부작 돼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뭐 저기 막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하고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간다면 은 결국에는 또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 성격이야 아... 아 이게 이게 카드의 느낌이 확 오는데 이게 표현이 좀안 된다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 성격이 어, 진짜로 여러분이 어, 좋아서 온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꼴이 어, 눈꼴 시려웠다라고 봐요. 음. 근데 왜 이렇게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들복지 음. 이것도 그거 있죠? 이거 되게 악연인 것 같아. 음, 뭐 악연, 뭐 악연, 악연, 악연 이런 악연은 아니고, 어, 좋은 인연은 아니지 싶어. 음, 여러분들이 좀 안정을 취해 가니까 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요딴식으로 하고 꺼져 꺼지는 거 보면, 음, 봐봐요, 이렇게 되죠. 요거, 이거 보이죠? 어, 타로카도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음. 그니까, 이 사람은 걸러내라. 어. 머리통에 키스? 글쎄, 어. 얘는 머리통에 키스가 아니라, 지가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더라도 할 놈이야. 어. 할 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지, 여기서는. 음. 그렇게 하고서도, 얘는요, 여러분을 갖다가, 그 집착도 못도 아니야. 그 집착도 못도 아니라, 그,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댓글에 막, 악 풀들 갖다가 아주 길을 쓰고 다니는 어, 사람들 있잖아딱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이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면 길을 쓰고 앞으로.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자기 인생의 불만을 갖다가 어, 남한테 어, 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데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음, 참 어, 미성숙한 영혼이 아닌가. 음. 괜히 욕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그 저기 그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어,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저기 막. 정말로, 정말로, 이아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스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한테 진짜 그렇게 강하게 할수 있냐? I don't think so. 어, 그거 못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해요. 음. 진짜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못한다는 라 거야. 그니까, 러 진짜 강하게 나오잖아요? 음, 진짜 강하게 나오면은, 깨갱하고 꼬리 말로이야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해놓고서도 어, 계속 여러분을 갖다가 어, 지켜본다 그래야 되나? 어. 왜요? 라고 하면 또 잘되면 가서 또 그런 식으로 방해에 놀고 싶은 거지. 어. 잘되는 꼴못 보겠다라는 거야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 억화심정 때문이 아니라 얘 성격 자체가 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굉장히 이지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러면서도 수윗하고 달달하고 그러고 또또 위트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 어들대잘 모르고 다 그런 데 퐁당퐁당 빠져넘어가는데 빠져넘어 가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우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 어,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떠한 문화생활을 한번 같이 해봐라. 어, 그냥 뭐 잠자리로 이어지지 말고 어, 문화생활 같은 거안 하잖아요. 그러면 은 그거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음, 왜냐면 여러분한테 공을 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문화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마,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저기, 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 이만큼 다 저기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질지가 못 하다라는 거지. 모질지가 못 하기 때문에, 응. 음, 근데 거리를 두더라도 또 확, 또 매몰차게 그렇게 하지는 못 한다라고 봐요. 음, 성격이. 음. 왜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흐름상 보니까 이게 경중의 차이가 있잖아요. 경중의 차이 진짜 또라이 또라이 상또라이면은 끊어야 여기서 끝났겠지. 근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 조금 어느 정도 좀 느슨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치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거지.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그냥 가끔 어얘 이제 말이나 섞어주고 가끔 얼굴 보면은. 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식당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어, 그냥 앉아서 같이 합석할 수 있을 정도로내부로 둔다라는 거지. 음. 요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질지가 못하다라고 봐요. 모질지. 이 카드에서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모질다라는 말이 안 나와. 이 사람의 이러한 투정도 아니고, 이렇게 생때도 아니고, 뭐 이런 진짜 이런 걸 갖다가 다 받아주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순둥순둥한 게 아닌가 싶어. 네 2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어,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방눈이 펑 팡 오는 날 내게 홀딱 빠져서 머리통에 키스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 그럴 것 같네요. <웃음> 꼭 이렇게 머리에 에, 에 키스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음, 여자들이 황호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 영화 보면은 완전 머리는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깊게 입술을 갖다가 차, 이렇게 이거 입이야 이렇게. 탁 그렇게 대주는 그거 있잖아. 어, 그거 여자들 좋아해요. 음.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어, 그러니까 영화 한번 보고 내 여자에다 한번 해줘요. 음,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있어. 그런데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다는 아니고 음, 제외냄새가 어, 살짝 살나 제외냄새가 음, 그래서 그래 아니길 바래요 아니길 바래요 음,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겠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 <웃음>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하고 헤어졌는 이유를 알것 같아. 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연락이 아예 안 되진 않는 것 같아. 어떤 경로로든 알 수가 있지 않겠나. 뭐, 문자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어, 아, 그냥 나좀내보로 둬. 어, 날 좀, 날좀내보로 둬. 어, 그런 게 아닌가. 음. 그냥 그냥 가뭐 그러니까 듣기 싫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어, 그 정신적인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어떠한 평화를 위해서 잠시 내가 음 어떤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내가 그딴 거 해봤자, 어, 다 무의미하다. 결국은 뭐야. 남 좋은 일만 잔들 시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니까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 부질없다라는 거지. 그니까 러더 이상 그런 부질없고, 쓸데없고, 시간 낭비하는 일에 내, 내 에너지를 갖다가 더 이상 쏟고 싶지도 않고, 음. 그리고 여러분 성격에, 막, 얻어먹고만 있는 성격도 아닌 것같아 얻어먹고만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그냥 조용히 살고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 어, 날 가만히 냅둬 이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도 또 마,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랬어 그 그 세계 3대 거짓말 있잖아. 그 장사꾼이 이익 안 남된다는 거. 그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그러는 거. 노인네가 죽고 싶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어서 죽,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 아니잖아. 어. 희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진짜 시집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다는 거. 그게 아니지. 어. 여러분이... 음. 어떤 연애에 대해서 어 뭔가가 시들 시들하다라고 하면 시들은 배추 같다라고 하면 정말 연애하기가 싫어서 시들시들한 거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어 하나같이 못났다 못났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나를 그냥 내버려두어 이러는 거지 그냥 듣기 싫소 난 지금이 좋소 뭐 이런 이런다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도 뭐다? 음, 그냥 하루에도 마음 업펜다운이 있다. 마음이 이제 이제 마음에 그냥 들썩 들썩. 어, 그 그리고 가라앉을 때는 폭폭 들썩 폭 들썩 폭 그런다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다가오긴 다가올 것 같아. 어, 누구요라고 하면. 글쎄, 연말 연시니까 누가 다가오긴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뭐 밥도 먹을 것 같고, 어, 뭐 콘서트도 뭐 가, 뭐 나이에 따라서 콘서트 가는 사람 있고, 뭐, 뭐, 뭐지? 박물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지? 뭐, 그, 그, 그, 그 저기, 뭐야. 그 쇼핑몰 큰거뭐 무슨 롯데월드 뭐 그런 데 가서 좀 걷거나 어, 그런 거 같은 거할수 있다라는 거지. 어, 저는 롯데월드를 비디오에서만 봐가지고 어, 드라마에서만 봐가지고 그런 데 간다라는 거야. 어, 그런데 가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사람이 어, 머리에다 키스해 줄까요? 글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애정표현을 해줄 거예요 어 애정표현을 해줄 건데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어, 저기뭐 목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볼에다가 해줄 수도 있고 보통 한국 사람은 이마에다가 키스를 해주잖아요. 이마도 머리긴 머리지, 어, 입도 머리에 달리긴 했으니까. 암튼뭐 이마에다가 뭐 키스를 해주지 않을까? 어, 머리 통까진 아니어도. 음. 저기 막 그럴 것 같아요. 응, 어차피 머 머리, 이마도 머리잖아. 응, 머리 근처니까. 아무튼 뭐 통키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음, 이 사람하고 처음에는 좀 달달하고 어쩔 수할수 수 있어. 근데 이게 저주먼트 카드는 그 재회를 상징하는 카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진짜 과거의 남자인지도 의심스러워. 음 응.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웃음> 음. 아미 죄송해요. <웃음> 왜 조금 더 보냐 하면은, 어, 어디 봅시다. 이게 딱히, 죄라고 나오지 않는 거 봐가지고, 죄라고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어쩌면 그런 거지. 연애, 여러분들의 연애세포가 부활한다? 어. 연애서포가 부활할 수도 있지요. 어, 꼭 이게, 어, 왜냐면, 어디서도 과거의 남자라고는 비춰지지가 않는다라고 봐. 어. 어떠한, 그, 물갈이? 어, 빠르게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 나도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나 막 뿜어져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거지 과거에는 어땠지 모르겠어도 지금 뭐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거리에 막 크리스마스 캐롤 들리지 않아요 한국은? 어, 여기도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그렇게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요 응 그래서 이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 딜레마나 어떤 것들은 곧 어, 끝나지 않을까? 어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성이 생긴다라고 봐 연애에 있어서 음 왜냐하면 이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어. 내가 이렇게 언제든지 칠 준비가 돼 있어야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오지 나는 손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지? 응. 꽃이 향기를 왜내 나비를 끌어올라고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나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향기를 내는 거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어, 피부 관리를 하고 몸매를 가꾸고 어, 저내숭내숭 응, 슝슝 떠는 거. 그거 당연한 걸 그래야지 나비가 오지. 어. 구멍난 구멍난 그 트레이닝에다가 머리 떡쪄서 다니면 남자가 와야 안 오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나쁘다라고 나는 여자들이 그런 거다 이쁘게 보이던데. 어, 귀엽고 어. 만약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요 되게 이쁠 것 같아 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어, 예쁘게 관리를 하고 몸매도 신경 쓰고 어, 말할 때 호호호 해주면 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내가 남자라도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연애 서포가 저기만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죽여 어 아까도 그랬잖아 업앤다운이 있다고 기분이 막 들쑥날쑥해 연애세포가막 살아나가다가도 연애세포가 갑자기 막또 죽다가 또막 살아나다 막 죽다가를 갔다가 어 그것도 급격하게 어 급격하게 막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요라고 하면은 그럴 때야. 어 그럴 때야 그럴 때 그럴, 그, 그렇게 그될 때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땐 일단은 여기는 연애세포가 살아날 것 같아 어 일단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카드상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연애세포는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애쓰는 게 아닌가? 언제요? 라고 하면 조만간에 연애세포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 저기, 막, 그치만 여러분들은 막 오버하지는 않아요. 어, 내가 나 내가 꽃으로서 나비를 갖다 부르기 위해서 과한 행동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고 왜냐면 어떤 액션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어, 어느 정도의 어, 향기는 뿜어내겠다라고 봐요. 음, 향기는 뿜어내겠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그러면서도 마음 자체는 편안해. 왜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을까. 음. 저기 뭐그 따뜻한 어 따뜻한 차를 좀 많이 드세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일렁일렁 할 때는 일렁일렁 할 때는 어,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카드의 주인공한테는 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냥은 말 안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따뜻한 차를 좀 마셔라. 왜요? 라고 하면 그래야지 어, 연애세포가 살아나면 뭐하나? 어, 성공을 해야지. 도움이 될 거다. 성공하는데.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라. 누군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봐요. 그, 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음. 음, 여기도 과거의 연인이다기 보다는,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활이, 여게 꼭, 재회라기 보다는, 어떠한 내가, 어, 침체됐던 감정들이, 어, 죽은 연애세포들이 부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딱히 어, 제외라고딱 꼬집어 얘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음, 어떠한 연애 세포의 부활이 아닌가?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맞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여러 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것 같아. 음, 연애 세포에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되기 직전까지는 막 감정이 막제손 보여요. 막막막 이러는 거야. 내내 내 마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가 내가 나를 볼때와 내가 미쳤다. 어 내가 왜 이러지? 어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렇다 그, 그렇게 막 요동을 치다가 누군가가 다가오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서는 어좀 여러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애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아이고, 와, 대박이다. 왜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야, 이거 뭐 진짜 와!" 오호 왜요 라고 하면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이런거는 빨리 말해 잠깐만 기다려봐 이, 이, 이 카드가 뒤에 뭐가 나올지가 궁금해 왜냐면은 하어 지금 아주 좋거든 아주 좋다는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게 뭘까 음, 갑자기 응.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허허 아니 이렇게 막 서로 갑자기 뭐가 뭐 뽕뽕뽕뽕 불꽃이 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라고 보면 음, 이제 알겠다 어, 이제 알겠다 왜요? 라고 하면 기다려봐요 어, 잠깐,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한 두세 장만 더 뽑아보고 두세 장만 더 뽑아보고, 내가, 저기, 막, 스토리를 갖다가, 어, 해줄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이,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인, 하면, 이제는 말해줘야 될것 같아.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 할것 같아. 음. 이유를 알았어.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이게 내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 해석이 맞을 여기서 답이 나왔어. 응, 응.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 뭐 그런 거 있어. 어. 저그 뭐지 막 찌징 찌징 어, 전기가 찌징 찌징 통해 가지고 막막막 키스를 막, 막 열정적으로 해. 아, 지금, 여,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연애세포가 죽었던 거는, 과거의 연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에 이렇게 요동쳤던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잊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다가오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그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이 막 갈등이 말도 못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뉴페를 갖다가 만나기는 만나요. 어 만나고 만나서 막 서로 막아막 어. 막, 어 굉장히 솔직해. 밀당, 밀당 자체가 없어. 밀당 자체가 없고, 그래, 어쩌고저쩌고 탁한데 갑자기 이게, 어, 이렇게 돼. 갑자기, 어, 갑자기까지는 아니야. 서서히 이게 이렇게 돼요. 밀당도 없이 서로 끌어들었다가 쫙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시 그냥,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왜 이건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외롭고 음, 나도 연애를 하고 싶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연애를 하고 싶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니까 그래 나도 눈딱 감고 연애를 해보자. 그러고서 어, 밀당 없이 그냥 서로 급속도로 이렇게 저기 되지만 급속도로 이렇게 되지만 어... 거기서 뭔가 내가 어, 마음의 어떤 뭐, 뜨거움? 음, 진짜 출 러브? 어, 어, 이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연애를 갖다가 스탑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 어, 스탑을 하고 좀더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또 해보고 근데 그렇잖아. 어, 이게 이, 내가 불을 지펴놨잖아 얘한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은 아니더라도 마음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갔다가 여러분이 이건 진짜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마음 없는 어떠한 만남이 힘든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전, 그전 남친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아닌가. 음. 생각이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는 거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나. 응. 결론이 안 나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게 어쩌면은 여러분 안에 갈등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응. 진짜 이 사람한테 가, 갑자기 연애하다가 이렇게 고요해지는 게, 여러, 이 밖으로는 표, 이 사람한테는 표를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응.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게 뭘까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다가 또, 뭐, 이거, 여기서 내 사적인 감정을 갖다 하면 안 되잖아? 어디, 이, 여기서는 더 뽑아 봐도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요 다음 단계는 다음 주제로, 다른 주제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래도 약간 맛보기? 어, 그래, 해줘야지. 우리, 우리, 우리, 어, 여러분들은 나의 파랑새잖아. <웃음> 어디, 맛보게 한번 해줄까요? 음, 맛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 그, 옛사랑의 생각이 나서 돌아를 갈런지, <웃음> 아니면, 나 음, 아, 미안해요. 내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음, 지금 두통도 있고, 어, 어디 보자. 여러분이, 그, 이 마음의 상태가 힘든것 같다 이 사람하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왜 음. 라고 하면 <웃음> 여러분이 마음이 오픈이 되지가 않아 음, 마음이 오픈 되지가 않고 여러분 자체 내에서 갈등이 너무 많다 라고 봐 음, <웃음> 음, 여러분 자체 내에서 갈등이 너무 많고 이거는 여, 그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 이게 일이 좀안 풀리는 게 아닌가? 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구패를 원해요? 구패를 원해? 아니, 유패를 원해? 음,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네. 어. 다는, 그, 다는 아니에요. 어,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 음, 근데 왜 구페를 생각하냐? 좋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페는. 뭐예요이 구패하고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엮여있다라고 봐, 구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이, 그, 여,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 심리적인 어떤 마음속의 변화라고. 어,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밤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어, 어, 그, 이 변화 때문에 이 사람의 관계를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지 못하고, 음, 아, 아니면은 그냥 가져가, 이, 이 골치 아픈 상태와 이 사람을 갖다가 동시에 가져가 갈 수도 있겠다. 이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구페하고뭔가에 문제가 있어. 음, 돈 문제 같은 게 엮여 있기 때문에 어, 그돈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구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어, 구설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연애를 안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곳에서 오는 기복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잖아. 여기 무슨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할지라도, 이건 시간이 가면은요, 여기서도 그냥 시간이 가면 잘, 잘 해결돼. 음. 받는 걸로 해결될지, 못 받는 걸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갔다면은 잘 해결돼요. 어, 잘 해결되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느, 저기, 뭐, 그래도 해결은 난다라고 봐. 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어, 머리통에 키스해주는 사람. 이 사람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좀 성격은 조금, 우당탕탕, 우당탕탕 할수 있다. 그게 뭐래야 라고 하면은 성격이 좀 급하고, 어, 좀 덤벙덤벙? 어, 되고, 조금, 어, 감자 고, 고구마 같은?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세련된 맛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괜찮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일장일단에다 있잖아. 근데 사람은 괜찮다라고 봐. 어, 책임감도 있고 어, 좀 사겨봐도 나쁘지 않, 않지 아니한가 싶어요. 어, 뭐 그런 왜왜 사겨보라 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은 적어도 4계절은 지나봐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몇 번을 보고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최소 4개월은 지나봐야 이 사람의 댐댐이를 알수 있겠지. 네 암튼 3번 카드 뽑으신 분 어,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다는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제가 리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 네, 4분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오는 날 내게 홀딱 빠져서 머리통에 키스해줄 머통 난컴안요 <웃음> 제가요 지금 음, 몸 상태가 살짝 안 좋아서 감기 걸렸거든요. 음, 그래서 목소리가 작을 수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확실히 연말 연시가 되니까 연애사가 넘쳐나는구나. 음, 에라디어 이거 못 가요. 음. 이거는 꼭 재라고 보기는 힘들고, 재라고 음, 보기는 힘들고 뭔가 어. 그래도 인연이, 인연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어, 인연자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내키지 않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인연이어도 내키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럼요. 어. 내 눈에 안 차면 안 내키는 거지. 근데 왜 인연이에요? 라고 하면은. 어... 왜 인연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응. 내 눈에 안 차도 인연일 수 있어. 응. 그냥 오래... 어쩌면... 어 아... 어... 왜요라고 하면... 음. 아, 이 카드는 답답하다. 진짜... 아... 어쩌자고 그래. 음. 여러분들 상처받을 텐데. 음. 과거의 남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음. 그, 막 돌아온다, 뭐, 돌아온다, 뭐한다, 이런 뜻은 아니야. 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 과거에, 그, 뭐, 제외카드 뜨고, 운명의 카드 떴다고 해서 다, 어, 제외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경기 일으키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시절 인연이고, 달도 차야 기운다고, 음. 달, 달이 차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울지 않는 거고 이것도 언젠가는 음, 져서 떨어질 이파리가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과거의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해올 수도 있다라고 봐 음, 문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SNS 상에서 어, 어떠한 여, 여러분들의 소,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음그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이게 뭐 어쩌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무너졌다 생각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음, 그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게 없다 어 부질 없다. 이제, 이제 가버린 사람이잖아요. 가버린 사람인데, 어, 내가 무엇을 더하리요. 응. 이거는 끝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응. 근데, 이게 참, 인연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인연자가 안 끝난 게 아닌가 싶어 과거의 연인의 인연이 안 끝난 게 아닌가 왜요 라고 하면 음 그것도 인연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음, 그것도 인연이다 라고 보는 거야 뭐 저기 뭐야 그뭐 사우디 아라비아는 뭐 부인이 몇 명씩이나 되는 경우도 많잖아 음.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 음, 상대방이 어, 상대방이 양손에 떡을 쥐고 둘다 가지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둘다 가지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솔직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석유재벌한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한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기타 나라 있잖아 일부 일처제를 갖다가 법으로 정한 나라에서는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이 인연이 어 다시 금 이어진다면. 구설은 피할 수 없겠다, 라고 싶어. 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 여러분을, 어, 라고 헤어졌을 적에 참으로, 음. 어 후, 후회했던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봐요. 그리고 왜왜 그러냐라면은 여러분들을 갔다가 이 사람이 좋아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갔다가 떠나 있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느꼈을 그 공허함, 상실감 이런 거는 꽤꽤 크지 아니하였겠는가라는 거지요. 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라고 아마 글쎄. 음. 글쎄, 왜 글쎄요? 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과연 놔줄란가? 어, 안 놔주지, 안, 안 놔줄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면은, 어, 이 사람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한번 헤어졌다, 그래요. 헤어졌으면은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음. 아이고, 죄송해요. 어, 꼬로소리가 너무 컸어. <웃음>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내지 못하고서 다시 관계가 이어졌다면, 어, 이어졌다면, 그로 인해서 구설이 생겨났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설을 생겨, 구설이 생겨나니까 이 관계에서 발을 뽑으려 한다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사랑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 교도소에 가면은요, 그, 그, 혈액형마다 죄를 짓고 온게 달라. A형하고 A, B형의 차이는 A형은 그냥 가, 가만히 방에 멍하니 앉아서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대요 근데 AB형은 어, 우주선이 날아온다 우주선이 날라온다저 벽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방 안을 갔다가 돌아다니는 게 AB형이래요 음 그리고 이거 제말 아니에요 제말 나도 읽은 거야 그러니까 반박하지 말아요 나도 b 형이야 그리고 b 형은 잡범이 많대 잡범 어 잡범이 많고 o 형은 치정이 많대요 어 무슨 치정이냐 그러면은 그 그 고무신 꺾어시는 어 여친 남친한테 어떠한 상해를 가해가지고 잡혀오는 혈액형이 A형이 제일 많 아니 오형이 제일 많다라는 거지 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그럴 수 있다라고 봐. 음 오형 오형. <웃음> 뭐 다른 혈액형들도 복수는 할수 있지. 어, 그렇지만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는 이거를 사랑이다 아니다 논하기 전에 이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떠한 어, 자기만의 뭔가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거지.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 어,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가버리면 어, 나는 뭐야 배신이라 라는 거지 어, 어떻게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너 혼자 가냐 이건 배신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 가만히 안 두면 어떡해요 어떻게는 어떡, 어떻게 어떡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만나 줄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 그런 그 거지 좀 다독 다독 다독여가지고 발을 빼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독여서 발을 빼고 싶다. 근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 그냥 끝났을 때 끝나야 되는 인연이 아니었었던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이어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은 거 떼기도 쉽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음 이은 거 떼기도 쉽지 않아 보통 성격이 아니다 라고 봐요 음 맞아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잠수도 잠수가 연락이 안 되면 진짜 오랫동안 연락이 안될 수도 있고 말안 하기 시작하면 진짜 오랫동안 말안할 수도 있지만 어. 이 어떠한 그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등을 돌리는 행위는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나,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라고 한다고 라 하면은. 음, 생각이 많다. 어, 짜증도 나고, 생각도 많고, 어, 후회도 하게 될수 있어요. 내가 왜, 그, 왜 다시 만났나라는 후회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음, 그냥, 확! 퍼붓는, 퍼붓는다 퍼붓는 그래야 되나? 확 퍼붓고 응. 그래, 니네 맘대로 해봐. 응, 땡땡아이 응. 씨, 이야 그래, 니네 맘대로 해봐. 이식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가 뭐 어떡할 건데? 응.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뭐, 그럼 뭐 어떡하고 어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계 나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음, 그냥 그럴 것 같아. 뭐 어떻게 할것 같으냐고 하면은. 음. 그냥, 너랑 나랑, 어, 이렇게 추억이 많은데, 약간 권위적으로, 감히 여자가,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어, 저기, 막, 또, 어떻게 하면 또, 빤적거릴 수도 있고,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어쩔까, 그러면은, 감히, 응? 어, 저기, 막, 니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응, 음, 그런 거예요. 어, 좀 내가 말이 횡설수설 했죠? <웃음> 아, 왜 횡설수설 했냐라고 이유가 있어. 아,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사실대로 말아주기도 그렇고 아막 그래갖고 행서수술한 거예요. 근데 행서수술을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상황이.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는 이유도 알겠어.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돈이 궁해 지금. 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잡고 있어야 될 판이야.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거리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어 그런 거 같아. 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뭔가 그 관계가 새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노이즈가 생겨,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뺑 시키려고 하는데, 왜냐면 실크등, 어 이제 더 이상, 왜냐면 한 번, 어, 한 번, 문제가 생긴 걸로 족하다 이거죠 두 번씩이나 이건 나는 싫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어. 안 된다 어. 그냥 어. 그러면은 나를 갖다가 어 네가 날 갖다가 여기서 뺑시키면 나는 뭐가 돼 어. 그렇지 말고 조금 더 만나면 안 될까? 어 내가 어느 정도 어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만나면 안 될까? 음. 그다 보니까, 야, 이 나쁜 기집애야. 내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생각하다. 네가 가만히 안했으면 어떡할 건데? 응. 어. 네니맘대로 해봐. 뭐 어차피 소문 날 때는 난다 났고 구설에 시달릴만큼 시달렸고 여기서 네가 더뭐할 건데 그러니까 뭐어쩌구저쩌구어 그러면서 음, 뭐 이런 나쁜 기집에 어쩌구저쩌구 그러다가 음, 뭐 투각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갈길 가겠지. 어, 자기 갈길 간다라고 봐요. 어, 여기서 되는 커플도 있지만 이게 똑같은 게왜 이렇게 나왔을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쉽게 내려 놀라 들지 않을 거예요. 어떡하면 어, 여러분의 음 여러분은 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기대보고자 하는 그런 건또 아니에요. 왜그러면 냐 자기가 잃었을 때까지 자기가 조금 일을 해서 잃었을 때까지 좀 봐달라 라는 것 같아. 어. 근데 솔직히 그게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잖아. 근데 어... 이 사람이 조금 어, 여러분들한테 까일까봐 겁신 나는 건 맞아요. 겁신 나는 건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적에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대어 그냥 이어지지도 않고 어 벌어지지도 않은 그 상태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게 재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갖다 요청한 건 맞아 어, 도움을 요청한 건 맞는데. 음, 그거를 여러분이 들어줄까? 글쎄, 음, 들어주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가, 아니면 같이 노력해 주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봐요. 어, 왜냐면 여, 이 카드에서는 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비쳐. 덜어는 이 사람의 어떠한 그런 이, 그 뭐지?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 쪽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 그래도 조금 덜한, 경우는, 덜한 경우는요. 경우는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것이 반드시 죄가 아니라 어떠한 도움을 베풀어 줄수 있다라는 거지. 어 무슨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한다든가 라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무슨 연인으로서의 행동을 한다 그런 건아니다 라고 봐. 음,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그 짐승도 도망갈 구멍을, 어, 두고서, 구멍 갈, 도망갈 구멍을 두고서 쫓으라고 하잖아요. 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어, 조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래도 살 수, 살, 살수 있게끔 뭔가를 갖다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게 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 어 그냥 편의를 봐준다던가 막딱그 정도까지는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한테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이 여러분한테 는 숨이 막힐 거예요 어 숨이 막힌다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 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글쎄 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같이 가지가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은 그치는 걸 원해. 왜냐면 그래도 예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매몰차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딱이 정도 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가려고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는 어떠한 연인으로서의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부분에서 의 인연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아까 조금 행설수설했던것좀 이해 좀 해줘요. 내가 몸 상태도 안 좋고, 음, 그리고 이 이런 돈 문제나 이런 게딱 나오면 나오니까 그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나를 나한테 다가오는 거 싫은 사람 되게 많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좀 버벅거렸는데, 그것좀 이해 좀 해줘요. 네, 4번 카드 리딩. 음. 뭐내 머리에 키스를 내 이마나 머리에 키스를 해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 사이면? 어. 뭐 여러분은 즐겁지 않을 수 있겠다. <웃음> 아무튼 그래도 좀 지켜봐야 이 인연은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더제 운을 더 봐야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의 이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 어, 어디까지 향상되는가 그것도 봐야겠고 어, 예, 여기는 볼게 조금 많다 원데이 음, 투데이에 day, 해결된 문제는 아닌 듯해요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